2019년 1월 18일 감성카드 내가 깨닫고 나아갈 것은 맞네요 오늘의 조언 세상에서 바라본 당신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혹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요? 언제나 나의 당당함 그리고 자신감이 가득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금일 감성카드 잠깐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깝고도 내 앞에서 힘든 것들 고민 꿈 갈등 많은 것들로 나 자신을 탈출하고 싶었지. 그렇지만 나 자신은 무너지지 않아. 기억하고 있어서 그리고 난알것 같아. 나의 시간을 달려오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필요했어 사람들 모두가 날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나조차도 내 모습을 피하기 바빴어 잠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깨닫는 즐거움 늘 똑같이 반복하고 그랬던 삶 시간이 지나고 지나왔던 날 혹은 미래를 떠올리며 미소가 절로 피어나고 행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야. 이제는 절대 두렵지 않아. 나의 출발 신호는 이미 시작되었어.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각오가 필요하죠. 딱한번 도전하고 얻을 기회 놓친 것을 후회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나아가자 그건 바로 무너질 수 없는 나의 결정이죠.